뭐지? 넌 그걸 문 상태에서 이걸 갖고 오고 싶니? 두개 갖고 <웃음> 아빠, 이 습식 캔좀 따주세요 저 손톱 짧아서 못 따겠어요 그럼 이걸로 해봐 댕냥이 캔타게 스푼을 사용하면 안전하게 딸수 있어 이제 이 플라스틱 스푼들은 버리고, 실리콘이라서 안전한 댕냥이 캔따개 스푼을 사용해야지? 등분하기 너무 좋다. 체리 안 돼. 안돼안 돼. 안돼 안 체리. 먼저 먹기 인기 없기 어기 체리. 기다려. 다 먹었어? 벌써 다 먹었어? 망고도 다 먹었어. 앙, 아, 신이. 앙, 아, 다 먹었어요? Thank you